개수가 에템이고, 네. 아는 탄소 개수가 두개니까 에템이고 네는 탄소 개수가 두개고힘중 결합이 있으니까 에타인이 돼요 오 그렇군요 불토와 탄화수소는 이중 결합이랑 삼중 결합이 있는 나랑 다가 돼요 음.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를 그동으로 비교하면, 결합수가 많으면은, 길이가 짧아져서, 이렇게 돼요. 네. 그리고, 하에서, 하 신이의 결락과학의 크기를 그, 구동으로 이용하여 비교하라고 했는데 가는 아, 하면 되니까 네. F.5도고 안녕하세요 건강한습연구소 구독자 여러분